오늘은 이렇게 3시 쪽을 보시면, 프레드릭 콘스탄틴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이렇게 생겼죠. 하나의 더 부속품이 있는데요. 풀셋입니다. 미사용품이고요. 이렇게 초시계도 하나 같이 들어있는 프레드릭 콘스탄틴 시계입니다. 먼저 케이스를 보시면, 로즈 골드처럼 보이는데요. 이 시계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시계이고, 가죽밴드를 먼저 보면은 약간 독특하죠. 이렇게 하나, 둘, 세 줄이 보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이 보이는 형태이고요. 이쪽도 또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게 핀 버클을 넣을 수 있는 그 구멍입니다. 먼저 시계 사이즈를 보면요. 사이즈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43mm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두께는 14.5mm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레드릭 마크가 있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와 스탑이고요. 위셋인데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스타트와 스탑은 이 크게 돌아가는 초침이 스타트와 스탑 크로노그래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9시 쪽에 초침이 진짜 초침입니다 누르면 스탑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고 리셋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고 다음에 리셋을 누르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놓고 리셋을 누르면 12시 쪽은 30분짜리 그리고 6시쪽은 시간이죠. 12시간 짜리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리셋이 되고요. 다 일자가 된 형태. 그리고 6시쪽을 보시면 날짜 창이 있습니다. 스타트를 살짝 누르고요. 이와 같은 크로노그래프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시계는 뒤에를 보시면 약간 독특하죠. 이쪽을 구멍으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루터를 볼수 있습니다. 보터가 돌아가는 시계이고요. 이 시계는 프레드릭 콘스탄틴 1888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하나인 프레드릭 힐리 이쪽에 보이죠 힐리 시계입니다. 힐리 저 보시면 이쪽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초시계를 살짝 보면 엄청나게 큰데요. 뒤에를 보시면 이걸로 태엽을 감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스티커가 떼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돌려서 초시계에 밥을 줄수 있고요. 이쪽을 누르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눌러집니다. 이세개가 눌러지는 초시계를 가지고 있는 프레드릭 콘스탄틴 시계죠. 약간 스포티한 시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시계 매니아 분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레드릭 콘스탄틴 이렇게 엄청난 초시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미사용품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